매일매일 오징어를 365일 먹고 이빨을 안 닦은 거 같은 냄새가 나는 타투에 이빨을 닦여야 합니다 타투가 지 이빨 닦일 거 알고 숨었습니다 빨리 나와 나오라고 숨지 말고 다 보여 나와 이리 와 타투에 이리 와 nope. ㅋ ㅋ ㅋ ㅋ 까가 깎아먹자 일리와 여자라야 내가 부를 때 하면서 과자 얘기예요 아우 너냄새 날때 뽀뽀하면 너뭐 불쾌해 썩은 오징어 입에다가 가다 썩은.. 한여름에 썩은 오징어 입에다가 갖다 대는 기분 일단은 방법이 있어요 잠시만요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무엇이 <목소리> 있는지 진정해 진정해 가렸으니까 고픈을 하지마 당신 입면서 겁나 많이 나거든요 <웃음> 고기... 고기 맛나는 치약이야. 고기... 고기맛... 고기맛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오리 할까요? 뭐.. 치카치카를 할게요. <웃음> 이빨을... 닦으면 먹을 수가 너는 양치껌으로 안돼 우리 그래, 사토는 양치껌을 이렇게 먹어서 양치껌을 먹어도 양치가 안 되잖아 진짜 사토는 양치껌을 주면 알약을 먹듯이 먹해 양치껌으로 통해서 따뜻이빨 받도록 할게요. 이어들어아했다딱이 음 <웃음> <웃음> <힘들까? 웃음> <너, 너라> <웃음> <웃음> 분만 면 모두가 해 누가 행복해진다고 이분은 잘너이분 나한테 투자해. 누가 행복하게 살수 있어. 에을 <desper Así> 오늘 닦었던거 우리 사투는 양치도 잘해요. 양치를 <웃음> 잘하는 모습 보여주세요. 사투씨자투렇게 사투. 사투. 야투 사투. 야투 사투. 사투. 사투. 사 사투. 야투사 헤드박, 헤드박, 헤드박, 헤드박. 아, 깜빡좋았다꿍 <한복> <목소리도> 어디선가 겠지겠다